안녕하세요. 란대장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제천에 있는 월악산에 왔습니다. 월악산의 주봉인 영봉은 해발 1097m의 높이입니다. 어, 신령스러운, 신비스러운 봉이라는 뜻의 영봉에 걸쳐져 있는 달이 멋져서 월악산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저희는 오늘 보더감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여기 코스가 쉬운 코스는 아니라고 해요. 조금 가파른 경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충주호를 끼고 멋지게 펼쳐지는 조망이 곳곳에 아주 멋지게 펼쳐진다고 하고 원점 회개를 하면서도 굉장히 멋진 뷰를 내 보면서 내려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입니다. 현이치는... 보더감이고 하분까지 2.4kg, 중분까지 0.5kg, 영분까지는 1.1kg. 총4 k m 정도, 왕복 8 k m 정도가 됩니다. 오늘의 코스는 온통 진한 색인데요. 어렵다고 하고 초밤에서 하봉까지 올라가는 초반부터 급경사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중봉 근처에서 약간 완만해지는 내리막이 있지만 다시 영봉까지 급한 경사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조망이 멋지다고 하니깐요 열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멋진 뷰가 펼쳐집니다. <웃음> 이렇게 있나요? 와, 충주가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와, 완전 가을 같아요.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보더감이 나옵니다. 와, 무슨 오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인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죠? 마음이 편안해지는 소리예요. 영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보더감 올라가기 전에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좁은 오솔길로 시작하네요. 수부터 시작되는 계단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어렵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보더감에서부터 한 700m 정도 지난 기점입니다. 경사도는 센 편이긴 한데 그냥 쉬엄쉬엄 올라가면 어렵지는 않고요. 뭐 그냥... 중간 난이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보더감으로 오실 분들 주차는 보더감 주차장이 좀 좁아요 좁아서 조금만 서두르지 않으시면 만차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올라오는 길에 갓길에 주차가 돼있다 이미 만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더감에서 1km 정도 지났습니다 월악산은 어디 있냐면 어, 저쪽 소백산에서 월악산 송리산 이렇게 이어져 있는 소백산맥과 어, 송리산 그쪽 가운데 이렇게 있는 산입니다. 어, 산을 다니기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지리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 가다 보니까 산이 어느 지역에 있고 어느 산맥에서 빠져나왔는지 이런 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웃음> 잠시 쉴수 있도록 이렇게 편안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아, 햇살도 너무 좋고 바람도 좋고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우와 소나무 너무 멋지죠 옆으로 산 능선들이 빼꼼하게 보이는 것도 굉장히 멋집니다 와, 여기 소나무 숲인가봐요 오래을 것처럼 보이는 소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1.5km 지점입니다 출발한 지 1.5km 지점에 잠깐 이렇게 편안한 길이 나왔고 이 근처의 소나무 숲이 진짜 멋집니다. 날씨 느껴지세요? 아,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날씨, 이 바람, 이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잎 소리 느끼시면 정말 좋을 텐데. 아, 진짜. 1.6km 지난 시점에 약간 거친 등산로가 나오고, 힘들어서 잠깐 숨을 쉬려고 봤더니 이렇게 예쁘게 단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사도 실감해 보세요. <웃음> <웃음> 와, 아직 하봉 도착 전인데요. 음, 벌써 이렇게 멋지게? 바람도 너무 시원해요. <웃음> 햇살도 너무 예쁩니다. 풍이 도착했습니다. 우와, 뷰 너무 멋지다. 산세가 하나하나 다 보이고 충주호가 굉장히 멋집니다. 와 여기 저희가 라이딩 하러 많이 오는 데인데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더 멋질 줄 몰랐어요 와 여기 단풍 들었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멋지겠다 오 근데 하봉에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휴대폰 비상 충전기가 있습니다 우와 월악산 진짜 짱이다 와 우와. 이거 영지버섯 아니야 하봉에서 중봉으로 가는 길에 이런 조망을 끼고 올라갑니다 와 우와. 하봉까지는 계속 숲속 산길을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중북으로 가는 길은 양쪽이 탁 트인 멋진 뷰를 보면서 올라가서 어 너무 좋네요. 와, 어랏선 짱이다. 하봉에서 중봉 가는 길입니다. 장난 아니죠. 여기서부터 계속 사방으로 이렇게 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완전 신난다. 충주 네, 보이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웃음> 스스가 요래서 하산할 때도 원점 회귀해도 지겹지 않게 멋진 풍경 감상하면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봉에 <웃음> 도착했습니다. <웃음> 하봉에서 보이는 뷰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보니까 더 한눈에 넓게 들어오는 차이가 조금 있네요. <웃음> 영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와 멋진 화강암 바위가 그렇게 있네요. 저기가 일단 영봉인가? 일단 한번 가볼게요. 마지 영봉을 가는 길은 이런 길을 걷습니다. 영봉이 500m 남았습니다. 쉬운 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속도가 안 나요. <웃음> 고대하고 고대하던 영봉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영봉에서 보이는 뷰도 사실 하봉에서 중봉에서 봤던 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산 정상이라고 하니까 영봉이 얼마나 멋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영봉입니다. 와.. 이뷰 보십시오. 와. 와. 저희는 맛있는 간식을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비스코트에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식감이랑 달기랑 고소하기가 딱이네요. 딱!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웃음> 영봉이라고 불리는 곳은 월악산 한곳으로고 합니다. 음왜 비로봉은 오대산, 치약산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영봉은 여기 딱한 곳이래요. 두산에 어, 있고. 단풍도 조금씩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하, 하, 영봉 정상석은 지금 인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장면은 못 보여드리고 이제 하산하려고 합니다. 어, 왔던 길로 돌아서 원점 회귀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멋진 장면을 보면서 안전하게 하산하겠습니다. 소백산과 송리산 사이에 있는 월악산은 그두 산의 정상과는또 다른 멋진 뷰가 있었습니다. 특히 충주가 호 있어서 멋진 풍광이 배가 되는 듯한 느낌이고요. 올라온 보더감 코스는 어, 힘든 코스이긴 하지만 하봉에서부터 펼쳐지는 멋진 조망이 힘듦을 중간중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쉬면서 올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체력이 안 드시는 분들은 하봉에서도 충분한 조망을 느낄 수있기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영봉에서 보는 뷰가 훨씬 더 멋졌습니다. 하다라는 길에는 이렇게 멋진 조망을 보면서 내려가니까 올라와서 응. 아쉬운 마음을 잘 내면서 멋진 뷰를 감상하시면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월악산의 생경사도가 올라갈 때보다 하산할 때더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무릎에 조금 무리가 간 느낌이 좀 있어요. 무릎 보호대를 했는데도 스틱을 꼭 챙겨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악산에 오실 때는 꼭 스틱 챙기시고요. 우리 무릎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하산 완료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충주가 내려다 보이는 월악산은 정말 멋졌었고요. 저는 오늘도 즐거운 산행을 마치고 서울로 조심히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산에서 만나요. 안녕안녕 안녕.